뭔가? 아 이렇게 나는 거지 앉아, 앉아 야, 여름 특집으로 요가하러 한번와 어? 제가 특집이긴 해요 진짜? 내가 비보잉 하니까 음.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나, 근데 어. 제가 언니보다는 확실히 잘출것 같아 <웃음> 웃기고 자빠졌네 춤추는 <출시는> 거 거금이들이 <웃음> 아직 못본것 같은데 내가 너왜 불렀는지 알아, 솔직히? 나보다 네가 좀더못할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니, 언니는 약간 스타일이 관광버스 스타일 이 너는? 난 그냥 못쳐난 담백해 그래도 야! 비보잉도 운동인가? 아니 나도 비보잉이 춤인 줄 알았는데 춤도 맞아 근데 운동도 맞아 왜냐면 파리올림픽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대 아 이게 올림픽 종목이요? 어, 어. 어, 오늘 선수를 모시는 건가? 예비 국가대표를 모시는 거지 너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창피해 진지하게 좀이해봐너 맨날 우리 채널에서 너무 웃기기만 했어 난한 번도 웃기는 거야 <웃음> 그게 이 분이다 <웃음> 뭐야? 왜? 뭐라 <드럭출?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히보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이 포켓입니다 <웃음> 저희 둘다 자칭 뭉치들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버원 국가대표 비보이 포켓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자기소개랑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몬스에너지버이커를 대표하고 있는 비보이 포켓입니다 최순위 <웃음> <웃음> <웃음> 내냥 네임이 있는데 네. 왜 이름이 포켓이에요? 여, 포켓나? 뭐 어찌하나 그런 느낌이 비슷한데 네. 신심해서 뭐, 그냥 큰 여행용 가방을 제가 들어갔는데 네. 멤버분들이 딱 어! 오, 내 주머니에도 들어갈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귀엽다 네. 그럼 몇살 때부터 이 네임이 네. 된 거예요? 저는 일단 29살 때 아.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거의 이름을 가진 거는 거의 10살 때. 아, 그럼 경력 상관없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면 우리도 이름, 이름 지을까? 예, 수승님이 근데 지어주시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 아, 제가 그래 으뜸씨는 으뜸 뭔가 힙으뜸을 사용하니까 네. 뭔가 비걸 힙으로 사용해도 네. <웃음> 것 비걸 힙! 힙 갑시다! 어, 힙! 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예, 부끄러워, 어떻게? 는 어때요? 팝! 어때? 팝! 팝? 확! 튀어 오르는. 아팝 나는 힙 너는 팝어어 어. 그래서 연달아서 하면 우리는 비거 힙하게 되는 좋아하지. 거지. 근데 에이. 오늘은 뭐 게임 같은 거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이제 필라테스 와 요가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밸런스가 좋으니까 그걸로 한번 포켓 님과 대결을 한번 대결? 어떻게? 팝의 물구나무와 아. 힙의 크리즈래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먼저 팝과 포켓을 대결을 한번 오. 왔어. <웃음> <웃음> 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네. 와. 저 붉은 아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심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고.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쓰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웃음> 아, 진짜 나 <그냥> 이렇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이 다리 모으고 있어. 아나 그림자로 보여, 지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천천히 <웃음> 여와 우와. 오. 오. 오, 대단하다, 진짜. 아, 너도 저렇게 잘하면 돼요? 와,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 이거 차이 달래, 엄청 아. 잘하는 거 진짜. 나는 프리즈, 솔직히 내가 프리즈 얼마나 해봤다고 살면서 내가 프리즈로 버틴 게 킵. 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파 그럼 준비 그참 이거 팔에 펌핑이 너무 잘. <웃음> <오케이>. <웃음> 준비 준비. 아, 오케이 바로. 오오오오오 <웃음> 아, 여태 언니도 되게 잘한다. 나 얼굴 안 됐어. 와. 얼굴, 아, 얼굴 대도 돼. 나 얼굴 돼도 돼. 선생님 됐어. 선생님 <웃음> 됐어. 와, 오오. 잘한다. 최 무대가 돼야 되는데 무대가 아니라 우선생님모셨 때문에 아 우리 셋이서 같이 하 선생님과 같이 하는 거라고요? 같이 오, 오 그러면 괜찮을까 저희 에이지로 인으로 무대를 한번어 대박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오늘의 최종 미션은 이거를 인스타그램 릴스의 진짜 짜증나 <웃음> 힙야아 나야? 오케이 <웃음> 힙팝 포켓 야예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저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하셔야 돼요. 어, 네. 네. 네. 발제감 봐. 김기에서 어, 네. 어. 이런 느낌으로 어. 진행이 되예 근데 니다근 진짜 어. 자신감이죠. 아. 저는 제 마음속에 막 내가 춤을 추면 진짜 웃기겠지. 아니 어. 나 진짜 나 어. 그 아니. 마음이 있어서. 너무, 너무 웃긴, 웃긴 거 근데. 화이트. 거기에 자신감 얹으면 더 웃겨지니까 노력을 해봐봐 웃긴게 어, 싫더라 <웃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하나씩 제가 네. 차분히 네. 재밌게 네. 알려드릴게요 네. 오른 발을 앞으로 차시고 차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왼 다리를 옆으로 옆으로 네 이거를 고 네. 그 반복 해야 될것 같아요 고반복 그 이걸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른나리, 왼나리, 왼나리, 네. 오른 다리 왼 다리 왼 다리 오른 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쭉, 쭉,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어... 빨리 면 약간 난장판이 될그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자신감 네. 있게. 자신. 어, 난 잘한다. 네, 가 바짝 파, 가지고 논다. 갓, 팍! 네. <웃음> 한번... 이 스텝 슈트 말고도 스텝 몇 개나 더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건데, 네. 두 눈이 잘하셔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더 하면, 촛불이 나고요. 그래서, 오른다리, 왼다리, 2번 틀어줘야 돼요. 이게 셔플이에요. 오 괜찮은데? 동작에서 포인트는 오른다리 왼다리 을잖아요 이때 이 써있는 다리를 내리고 이 앞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조금 빠르게 되면 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 선생님 되게 빠르게 해줄게요. 여기 하면 보여줘 포켓!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간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재밌다, 근데. 있어 보여! 하나, 재밌다. 둘, 셋. 맞지? 네? 찍고 이거를 추가하면 아니야! 아니야! 어, 재밌, 재밌어. 하고 싶어. 추가하세요여기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만해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5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잘하면 나 비보이 부하면 이렇게 자신감 다오가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놓고오려오오오오오 이 스텝만 네. 노래 틀어놓고도 연습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 저. 그서 귀를 네. 보셔야 돼요. 귀를 보고, 손을 짚고, 네. 슬라이딩, 반동을. 반동! 반동! 됐어요? 어! 너 차례야. 나도 보여줄게. 어. 어떻게 안 보죠? <믿어>?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 <웃음> 네. 일단, 가는 쪽으로 시선을 보여죠 네. 손을 짚고, 네. 팔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편해요. 아. 짚고, 밀고. 밀고. 아. 집, 짚고. 오. 그렇죠! 뒤에서, 그래서 딱! 아, 이것도 연습이네요? 아, 연습이 아, 필요하나? 이게 유튜버님이 어. 사준 바지인데, 어. 땀복이지 아. 안에 땀이, 아. 땀뽁이, 미안. 해 약간 땀복 같아. 어, 진짜 더워, 더더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비보잉 하세요. <생각> 나는 춤이 싫어. 난춤 절대 안 배우는데, 어. 이건 재밌어. 오. 유산소도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좋아요. 그래요? 많이 좋아요 아 이제 개인기 해야 된다고요? <웃음> 너부터야 나 체력 좀아끼자 <웃음> 여기 뒤에 구경하고 네 개인기 네. 그거 저는 뭐 할까요? 떠오르는 게딱 있어요 아. 슬라이딩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센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아 네, 내려가셔서 물구나무를 <웃음> 진행을 <웃음> 비싸 비... <이야> <웃음> 또 <목소리> 이제 해 봐. 알겠어알겠어 알겠어.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 아까 네. 이즈를 <프리즈를> 하잖아요. 네. <목소리> 다른 모양은 비슷한데 <목소리> 동작이 다른. 그래서 나이키. 네, 여기서 사람다 힘! 저 이다리 치시고 이다리 접으시고 그렇죠? Too <목소리> easy. 오, 사람다. 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아, 근데 재밌다! 선생님! 네! 아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습니까? <웃음> 네! 선생님! 슬실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급해지셨잖아요, 두분 네. 다. 급하지 마세요. 아. 천천히 본인의 딱 멋, 멋을 다 보여드리고. 아. 내가 팝이다, 막 이런 거. 내가 비걸빛이야. 내가 비걸팝인데나 이제 데뷔했는데 너희들 내거 한번 볼래? <웃음> <웃음> I'm d some d f e d no f u c k with lump sums in the bank. The c h u n k s first w a n n l make you wanna run up and get your cut of the bread back and stash e bundle of cash under your bed. I look good up in the wood, e u p man, I put up in a server instead and leave him mentally gone. I still be nod my head. I be up on f o r e bread after getting late and making my bed. How do I feel now? You said, did you really wanna know? It would it be better to keep my personal to gray? I never r I be laying in the crib, getting paid from the streams, daydreaming all day. I never r I be chilling by the beach for the day in a fleece, it o be cold and s h a d Opening beer bottles up on my tip, but my girl be like. Don't fuck up your teeth. Use a bottle opener. 제가 한 3년 시간 만에 이렇게 안무를 해서 작품을 한번 작품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안무를 배워 봤는데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아영이 어땠어? 전춤을 너무 싫어하지만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재밌었지? 저는 이 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성장하려고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웃음> 오늘 포키님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부담이 많이 되잖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요두 잘하... 분이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이렇 편안하게 세종을 <웃음> 좋게 할수 있었어요 일단 너무 <웃음> 나아줘서 고맙고 아영이 웃겨줘서 고맙고 다웃기세요 <웃음> <나 느끼죠? 웃음> 포키님도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네. 홍보 좀 해주세요 음, 저도 네, 저도 일단 비보이 포키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컨텐츠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콜라보를 할예정이있습오 많이 아, 연락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팀옵드님 채널과 그리고 하나의 어. 채널에 너무 많이 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비보잉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